주님의 무서운 경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다 남을 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남을 돕고 싶고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돕고 싶고 같이 남을 돕고 싶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때잘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가만히 앉아서 남이 해 놓은 일을 설명을 듣거나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람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나도 무언가를 느끼고 나도 무언가를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뭐든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해 해보고 싶어 해 경험하고 싶어 해 체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에요 특히 좋은 일은 다 동참해서 표현하고 싶고 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거기다가 누군가 스승이나 선생이나 유명한 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할수 있도록 막 동기를 불어내주고 잘한다 잘한다 너도 할수 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새롭게 할수 있고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동참하고 싶어도 안 되고 흉내를 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그 가장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돼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어렵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망정이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망정이지 예수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자의 가정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감사하고 웃고 뻑뻑 기어다니고 먹을 것을 소화시키고 지금 지명이 있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지명이 얼굴 표정만 봐도, 크리스, 지명이 보니까, 어때 응, 살만 납니다. 응, 가난하다부화다잘 먹다, 못 먹다, 그래, 지명이 보면은 걱정 것이 다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열리면 이거 스무 명이고, 낳고 싶지, 그래, 안 그래, 그건 좀 <웃음> 응. 어떨 때는. 우리 요셉 전도사가 애들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줘요 무슨 자기 소유물이냐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얘기 하나 나눴자 하도 그러니까 사모님이 먹으니 무슨 꿈을 꾸었대 왜 무슨 꿈을 꾸었데 툴툴 거려 당신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왜왜 왜 무슨 일이야 나가서 애를 하나 나가지고 왔대 내가 꿈속에서 한 생명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성장하면서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완전히 망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도 잘못된 인생을 사람이 정말로 부지기 수가 많습니다 지금 총리가 교회 장로라고 해요 장로 교회 장로 입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예비 들지 말아라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장로 입에서 이걸 할 소리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 설령 그런달짜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에 따라서 심판이 온다니까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오고 말에 따라서 심판이 시작되고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사람의 생각이 있고 언어의 능력이 있고 말과 함께 감정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건 일들 중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요 가장, 가장 어려워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시간들을 이해해 줘야 되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단춤을 해야 되고 요청을 하고 이수를 믿도록 죽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도 안돼 사람은 바로 한 벌짝만 내리 디디면 벼랑 끝인데 추락하는데도 안 돼요 기의 자기가 추락을 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안 믿고 실패를 해도 안 믿고 믿지 않아요 기적을 행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오늘이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탐과 기다림과 예수님의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는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동기는 제공하셔 능력을 행하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 그걸 보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가면 구원의 길로 가는 거고 안 따라가면 끝나는 거에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6월절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성전이 성전 강도의 구렬이에요 강도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기물을 다 엎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정다감하시고, 무슨 문제 있으면 다 하나씩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엎어버릴거야. 왜?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하는거야. 기도하는 교회, 기도 안하는 교회, 기도 안하는 교회는요, 이건 장사꾼들이 있는거야, 장사꾼. 강도가 벌써 그 성전을 잡아,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있는 모든 것들을 장사꾼을 다 쫓아내고 채찍으로 노군으로 채찍 만들었으면 상을 다 엎어버리고 돈계를 다 쏟아버리고 내 아버지 집을 강도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소문이 에우살렘 유대에 팍 번져갔어요 아니 세상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런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리에 그러면서 성전 있는 모든 것을 다엎어버렸어 이게 막소문이 막 번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몸 아픈 사람 다 고쳐주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다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 표적을 다 기록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그 소문도 유대 전역으로 번져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파리세인, 사두계인,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들어갔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전에는 모든 것을 엎었다.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났다.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서가짜요 같이 다 기적은 신앙을 확증하는 데 좋은 요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 그래서 기적과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병든 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투여 받기를 원합니다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고침 받게 달라고 막 이거에 너무 신경써서 그렇게 안해도 선포 몇 번만 하고 주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치유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어?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주님이 만져주시겠지? 기도해보고 해보고 안되면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다 소비하지 마시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의 표적과 기적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막 주님께 막 찾아왔어요 이야 주님 엄청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적을 보고 체험하고 수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었다가 바빠서 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시집 가고 장관 가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을 따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을 하면 테스트가 또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영접해 야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야겠다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가 있는데 권세 있는 종들처럼 안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쌈박질하고 뒤로는 딴 짓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그 그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해요 같이 보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고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더 자세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셨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착한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 외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 세마포를 빨아서 입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뭐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단장도 잘해야 되고 그것만 있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 달란트 사명 달란트 사명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어 은혜 받고 나니까 뭐가 섬기고 싶어 대접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렐루야 전에 같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시키네 나만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상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로또 당첨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화장실 청소 많이 하고 더 많이 섬겨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우리 집에 가시죠 우리 집에 하룻밤 머무르시죠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졸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잠자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사케오 집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자손을 내가 확정시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웬만해서 특별히 주님은 사람들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잘안 가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적과 체험과 눈... 외국 가면요 성령의 불세례 주인공이 왔다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하고 집회 가는 교회 마다 그 성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식사 준비 잘 되가지고 아침은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 한끼 먹고 싶은데 나만 또 그러면은 또 우리 같이 가는 팀들이 또배하 고프니까 나한테 맞출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집회하러 가면 그 교회에서 순서 당번을 다 섬길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안 가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 버려요 밥 먹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외국에 가서 도 초창기에는 거기 가서 도 우리끼리만 앉아서밥 먹으려고 래요 목사님 옆에 사모님 옆에 우리 팀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느 이제 정도 훈련이 돼가지고 가면은 주님의 교회 팀들은 옆으로 빠져서 한쪽에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접대한 그 가정의 식구들이 와서 접대하고 기도해주고 또밥 먹다가 예언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투시가 임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쪽 설명해 줘야 되고 밥 먹으면서 또 상담해 줘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접하고 섬기고 같이 예수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 때도 있었지만 왜 신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예수님은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세지지 않으셨어요 왜 신세지지 않느냐이 사람이 나를 섬기고 척대하고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뒤로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색깔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이 욕심인지 아닌지 다 아셔요 내가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그냥 섬긴다고 해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어떤 분이 나한테 유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형님 집에 자주 와서 밥 먹는데, 친하게 지낸 다음에 그것을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냐? 지금 너무 바빠서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신이 생기셨어요.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서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보야. 가보가 됐어요. 그 누구의 제안도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 그리고 식사도 안 하시고 잠도 편한 데서 안 자시고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거야 나무 밑에서 밤만 되면 그냥 섬기고 접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자들은 고달픈거야.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거야. 아침되면은또전달로또 나가셔.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 코러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니까 제자들이 밤 기도 시간에는 줘라, 줘라, 다 꼬박꼬박 줘는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서 고생을 하셔. 우리도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않으세요? 집에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아내하고 같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밤에 나오셔서. 예수님은 사서 고생을 하세요. 우리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입니다. 같이 보다 복음은, 복음은 사서 고생한다. 복음은요, 사서 고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사명이 없는 사람이면 편안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잖아요 인도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하나님이 가, 가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목회가 뭐 은퇴를 해도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돼요 우리는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서 고생해 사서 임철준 선도 사서 고생해. 큰 교도 퇴접받고 기름값 나오지, 뭔 나오지, 뭔 나오지, 뭔 사례보다 많이 나오지. 다때려치고얘기 오셨잖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 기도 전도 흥금 봉사 순종 숨김 대접 예수님을 안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따라가야 돼 살려면 가이 살려면 따라가야 한다 크게 하셔야 돼요 살려면 따라가야 한다 살려면 두 번째로 가야 한다 더 크게 할렐루야 살려면 저번 길로 가야되고 저번 문으로 가야되고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을 알려면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차원하는거야요악기을받때 구차히 받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나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평생 이게 한이 됐어요 다른 지자도 마찬가지야 다 도망가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상으로 죽을 수가 없어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시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멀쩡하게 십자가에 못 박다 아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거꾸로 역으로 눈에서도 피가 속을 쳐서 나고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대그 차에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 방어하는 것 무엇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아멘합시다 토으로 머리를 자르는데도 들이미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접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 하잖아요 내가 오늘 천복죽을 먹었는데 그래서 나도 배가 점점 나와서 이거 위험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지면서 내가 접대하면 친해지겠지 내가 섬기면 돈을 많이 바치면 알아주겠지 참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요 전도도 상을 주님이 주시겠지만 사소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사서 고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접대나 섬김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항상 봉사자는 부족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많은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는데, 대접하는 그 대접 속에 그런 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셔 순수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장사치 같다 뭐와 같다 뒤로 앞으로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로 욕을 한다 앞에서는 살랑살랑하고 뒤로는 이간질 한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저렇다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잊고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으로 3장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접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척대 척대 척대 섬김 섬김 섬김 주님께 주님께 친하게 친하게 친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친하게 엮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분도 중요하지만 관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공과 사를 선명하게 구분을 하세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응. 자가 있어야 다 이게 무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데 항상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항상 위험요소가 있어요 내 안에 위험요소 그래서 주님께서 무서운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친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야 나는 네 속을 안다 너 중심을 갖추지 말아라 너는 나를 우습게 알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 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너는 나를 배신하는 자다. 주님은거럴수 있어요. 왜내 안에 내 중심의 속 마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인 많은데. 핵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주님의 말씀에 좋아 따라 다녀 그런데 그 자들이 너무 위험해 주님의 핵심 말씀은 그거예요 너 바뀌지 않으면 너는 끝나는 거야 험담하면 너는 끝나는 거야 이간질하면 너는 끝나는 거야 너 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뒤로 딴짓 하면 너는 끝나는 거야. 지금 시장 하나가 자살을 했니, 어찌, 지금, 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도 발칵 뒤집어져. 그 사람, 아는 사람 다 뒤집어져. 그 형제, 친척 다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사람 속이 바뀌지 않는 곳이었어요. 자꾸만 성추행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성추행을. 가뭄가서 철저히 회개하면 되지 왜 죽어? 망신 당하면 되지 그리고 예수님고 구원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밤중에 주님이 성전을 엎었다 아, 성질을 업고 나서 소문이 쫙 번졌어요 기적과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요 소문이 쫙 번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장이 왔어요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봤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건 일을 할 수가 흉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 놓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볼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선생님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니고데모 선생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귀시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미로불매그소리를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 너는 성령을 받지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가르치고 듣고 좋아 나저 말씀 좋아해 그렇게 해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았으면 너가 중심에서 변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안 변했어 그래도 밤중에 온 거예요 밤중에 주님의 말씀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너는 편해야 산다 할렐루야 충격적인 말씀을 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한다 너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식으로 말하지만 너는 천국 못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 지옥가 절대 너는 하나의 날에 못 들어가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거예요 주님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살살 이해하고 부드럽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살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내가 중심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야 는 거예요. 욕도 하면 할수록 늘어요. 나쁜 생각도 하면 할수록 더 늘어. 나쁜 생각도. 예. 주님이 더추규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내 속에 있는 중심을 갖추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욕하고 싸우고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다 심판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뒤로는 욕하고 저주하고 짜증나고 혈기 내고 이간질하고 간암하고 뒤로는 온갖 못된 짐을다 한다니까요. 내안에 중심에서 안 바뀌었어 아제 여러분의 감정을 누가 건드려 보세요. 자동적으로 욕이 나오잖아요. 혈기가 나고. 나오잖아. 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했다. 그럼 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변하는 요소가 내안에너무많닙니까 본정이 본심이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주여 주셨어서 내가 그럼 성길 내고 욕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이게 복종이 잘 안돼요 방울도 그래서 육으로는 사망의 법을 내 영혼은 생명의 법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전쟁터야 영적인 전쟁터 날마다 그래야한 그래요 여러분 같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즉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만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회개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즉석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쌓입니다 내 안에서 쌓여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사람에 가서 내가 한대 당신을 오해했어 내가 욕했어 뭐했어 뭐했어 아 미안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나를 욕을 했는지 뭔지도 몰라 또 그러니까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또사과하는 용기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거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을우스개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함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하는 행동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육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영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예수 이름을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 먹여주고 재워주고는 잠깐의 표현일 수 있지만 진짜는 내 안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중심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스스로 바뀌어야 산 거예요 같이 합시다 바뀌어야 산다 변화받아야 산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께서고 이곳에 모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 밤에 나에게 왔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서 온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국 가지서온것 같은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물지 모르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이와 같다 알듯 모를듯 알듯 모르듯 모를 하는 거예요 아트도치와 여러분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고 해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시작이 되면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 그 자체가 귀찮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토론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자기 순간이나 자기 스탠에 기질이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계속 누구와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풀기를 원하고 풀어주기를 원하고 계속 섬겨 주기를 원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뿐이야 기도할 뿐이야 그 전도할 뿐이야 섬길 뿐이야 섬기고 대접하고 대접하는 그것 자체나 또 다른 어떤 친분을 유지하려는 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혼신하고 드리고 전도하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욥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게 욥계 전체적인 내용이야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들었을 때는 계속 논쟁하는 거야 소발 빌다 엘리바스 엘리후 개발 닭발 염소발 친구들은 종이별로 자기 하소연을 막 해요 억울하고 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고난이 겪는지난 모르겠다 근데 요비 하나님을 만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요바 너는 대답할지어다 공중에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장소가 있고 번개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비의 창, 창 어, 비의 고도 있고 우박 창고도 있고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아느냐? 짐승들의 힘이 어디 있는지 종, 짐승들의 종류별로 쫙 되는데 요비 유구무원이야 유구무원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유구무원이야 친구들하고 논쟁하지 않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적을 첨하지 못하 거야 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티끌을 끼얹고 채를 끼얹으면서 티끌과채 가운데서 오늘도 회개 내일도 회개 계속 해개 더러운 자부정한자 논쟁만 하려고 하는 자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 친구들보다 내 믿음을 더 증명하려고 할때막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고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막 회개하는 회개 하는 모습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을 옳지 못하다. 유배에 가서 그냥 가지 말고 금으로 만든 그런 예물을 가지고 유배에 가서 화해를 신청하라. 안 그러면 가만둬. 친구들이 다 와서 그렇게 막 하잖아요. 막 품은 거야. 요 우리가 너가 재앙을 막창이 들어서 기왓장 쪽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피우병걸릴을때문둥병 같이 이렇게 걸렸을 때용 내가 미안해 너 회개해 회개, 회개. 하,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사람이 처지와 행변이 다 있는데 미안해 미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안 그러면 나 용서받을 길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요비또막 빌어줍니다 할렐루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들이 막 회개가 되는 거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고해. 경고의 경고. 무서운 경고.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교적 안심이 되고, 전염이안된 음. 지역에 갑자기 전염이 많이 되어버려요 인천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제일 약한 주인데 인천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전라도 광주 이쪽 전라도 쪽에도 청정지역이라는데 전라도 쪽에 그냥 확 번지고요 처음에 경상도 쪽에서 서울 경기도 막 강원도 막 번지더니 지금은 청정지역으로 다 번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 띠 섬들이 있는 그띠 있는 쪽으로 그냥 비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집중적으로 피를 쏘버린 거예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아베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중국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 그런 나라들은 막 계속 러시아도 하루 3만 명씩 확정 환자 나오고 미국도 사람이 다른 사람 죽는 거 신경 안써 그러니까 막 5만명 하루에 5만명씩 6만명 씩 확정 환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브라질은 대통령도 마스크 하나 그래야 대통령도 걸렸어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세계를 심판하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병, 병원장 부분이 뭐니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는데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무디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얘라모르겠 죽으면 죽고 살면죽 이렇게 막랑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가리스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의 재앙, 메뚜기 재앙, 늦 재앙, 황충의 재앙, 무슨 재앙 계속 반복된 재앙이 비슷비슷한 재앙이 또 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잘못된 중심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부터 내가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나 저렇게 하십다 나도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것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되 제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내 안에서 거듭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행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돌짝밭들다 거듭내게 하시고 가시던 불 거듭내게 하시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삭막한 것들 다 꽃기계로 파괴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